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자라 하울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자라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괜찮았던 제품들인지 어떤 건 사지 말아야 했던 제품들인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그려왔듯이 첫번째는 탑 부터 시작을 할건데요 짠 요런 봄컬러의 블라우스입니다 셔츠 형태로 되어있는 블라우스고요 굉장히 하늘하늘한 재질이에요 사실 저는 요 아이템 세일해서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컬러가 살짝 탁한 올리브 컬러라서 사실 웜톤인 분들에게 훨씬 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앞에는 빅포켓이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뭘 집어넣을 수는 없어서 그냥 디테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깨쪽은 셔링을 잔뜩 잡아놔서 팔쪽이 살짝 볼륨감 있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빼서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빼서 입어봤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길지 않아서 뭔가 허리가 더 길어 보인다거나 하는 건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원단은 폴리랑 모달이 들어가 있어서 찰랑거리면서도 시원한 편이고요. 사실 사무실에서는 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브이넥도 너무 많이 심하게 파여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안에 흰색 탑 같은 거 받쳐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도 이렇게 핀턱 주름을 딱 잡아줘서 블라우스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입었을 때에도 뒤에 볼륨감을 살짝 살게끔 만들어줬고요. 어깨도 살짝 드롭숄더라서 저처럼 어저비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는 X 스스몰을 구입했고요 금액은 25,000원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블라우스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원단 느낌이 좀 캐주얼에 잘 어울리는 그런 원단이라서 성바지나 면바지에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웜톤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블라우스를 착한 가격에 찾고 계신다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탑은 바로 짠! 요 아이인데요 요건 제가 사실 여러분 비추드립니다 컬러도 예쁘고 핏도 예쁠 것 같은데 왜 비추하시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불편해서요. 우선 원단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잘 빠졌고 거즈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이라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기성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스퀘어넥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상체가 마르신 분들은 라운드넥이 훨씬 잘 어울리거든요. 크롭탑이라서 하이웨이스트 진이랑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앞쪽에 이렇게 셔링을 줘서 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양 옆으로는 하나도 안 늘어나다 보니까 지퍼를 열고 입어도 좀 빡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밴딩 스타일의 손목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낑겨요 너무 아파요 심지어 이쪽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빠져서 손을 편안하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올리면 무조건 딸려올라가요 보이시나요? 저는 엑스스몰을 착용했고 금액은 39,000원이었는데요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저는 한 사이즈 큰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원피스로 넘어가 볼게요 짠! 첫 번째 원피스인데 진짜 화려하죠 패턴이 뭐 거의 꽃동산이에요 베이스 톤이 옐로우 톤이라서 웜톤 분들께도 추천드리지만 사실 핑크 컬러의 꽃이 거의 여름 쿨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라서 웜톤 쿨톤 할거 없이 다 그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원피스는 사실 처음 받아보고 나서 너무 화려한가?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단도 바스락거리는 느낌이고 A라인으로 떨어지고 원단도 얇으니까 통기성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여름에도 너무 원단이 막내 몸에 줄줄이 감기는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포인트로 앞에 검정색 까만 콩 당추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요거를다 열어서 착용을 하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부러 하나 정도는 풀어봤는데 그냥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원피스는 전체적으로 그냥 셔링이 자글자글하게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도 셔링이고요. 뒤쪽에도 셔링이고요. 팔쪽에도 다 셔링이에요. 특히 이쪽에 한번더 볼륨을 살려준다고 안쪽에다가 짤막하게 원단을 한번더 댔어요. 아니 자라의 디테일 요즘 왜 이래요? 제키 기준으로 딱 무릎까지 왔기 때문에 기장이 많이 짧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키가 많이 크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아주 귀염귀염하게 아주 소녀소녀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원피스 제가 x s 를 구입했는데 금액이 29,000원으로 매우 착해요 이 원피스 사실 저는 49,000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29,000원 너무 혜자스럽지 않나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이 원피스는 웜톤, 쿨톤 할거 없이 그냥 다 강추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원피스는 바로 짠! 이렇게 파스텔톤의 원피스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원피스랑 완전 반대죠 입었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올해 컬러 반영한 그런 블루 컬러의 원피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허리라인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리가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어깨랑 소매쪽에 셔링이 들어가 있고 허리쪽에도 모두 다 셔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귀엄귀엄한 스타일을 찾으시는 분들께 매우 강추드리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A라인이고 살짝 바스락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을 거고 몸에 휘휘 감기는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키 기준으로 무릎에서 한 10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었고요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주는 게포인트이고요 목부분이 살짝 올라와서 셔링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소녀스러운 느낌도 포인트가 돼요. 다만 제가 점수를 크게 못준 이유는 바로 이 브이넥 때문이에요 이브이넥이 허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안에 탑을 받쳐 입어 주셔야 하는데 탑을 받쳐 입으니까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탑을 안 받쳐 입을 수도 없고 참 애매했어요 아, 사실 이 브이넥을 그래서 좀 이렇게 꿰매서 입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슬쩍 해봤습니다 저는 엑스스몰을 착용했고 금액은 29,000원으로 세일하고 있어요 지금 어, 여러분 박음질을 할수 있을 것도 같아요 가운데 박음질해서 입으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짠! 블랙 컬러의 체크무늬 원피스예요. 패턴이 전반적으로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거 여러분 사실 원피스가 아니라 점프 스트예요 나름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점프 스트인데 어깨선부터 허리라인까지 다 삼각형으로 자글자글하게 셔링을 다넣어줬고요 뒤쪽에도 똑같이 지금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목 부분에도 이렇게 셔링 처리를 다 해놔서 굉장히 좀 귀엽다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점프스트인데도 점프스트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입었을 때는 에 그냥 원피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활동하기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점프스트의 단점이 바로 요 암홀인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안에 속옷도 굉장히 잘 보이고 깊게 파여있기도 하고 안쪽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그냥 훌러덩훌러덩 잘 보이더라고요 원단도 되게 얇고 시원한 원단이라서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나시를 받쳐 입으려면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디테일도 있고 참 좋은데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크게 문제가 없다는 라 전제 하에 엄마랑 딸이랑 같이 세트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라 키즈 라인도 보니까 이렇게 좀체크무늬의 원피스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랑 세트로 입으실 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원피스는요 짜잔! 블랙 원피스입니다. 요즘에 되게 심플한데 이런 블랙 컬러의 원피스가 전 오히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패턴이 뭔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가 대단히 디자인이 막 남다른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휘뚜루마뚜루 그냥 편안하게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원피스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허리라인에 밴딩이 한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허리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록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어요. 브이넥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사실 조금 깊게 파여 있어서 저는 안에 탑을 받쳐 입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안에 탑을 꼭 받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팔은 그냥 심플하게 툭 무심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살짝 와이드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또 팔뚝살도 많이 가려주기도 하고 팔을 훨씬 더 가늘어 보이게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해서 진짜 더없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추를 여닫는 스타일인데 밑에가 많이 파여있는게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도 가능하세요. 블랙컬러라서 안에 안감은 따로 없어요. 소재는 찰랑찰랑한 소재이고요 살짝 무광 느낌이 많이 나서 먼지 붙으면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장은 제키 기준으로 무릎에서 한 5cm, 10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었고요 블랙 컬러라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박음질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꼼꼼히 검사하시고 최종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X 스모를 구입했고요. 금액은 지금 현재 29,000원으로 세일하고 있어요. 금액이 착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원피스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원피스는요. 짜잔. 트위드 스타일인데 제가 이 원피스 처음에 받아보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봤을 땐잘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원단이에요 실제로 트위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 패턴이에요 저는 진짜 트위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원피스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이 원피스는 실제로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사실 제가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서 스몰 사이즈 한 사이즈 큰 걸로 주문을 했는데 엄청 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입었으나 생각보다 되게 잘 맞더라고요 허리라인에 살짝 들어가 있어서 허리도 잘록해 보이고 맨 아랫단에는 한뼘 정도의 길이에 크게 크게 주름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안 보이는데 이 작은 차이가 되게 여성스러움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입었을 때 되게 차도녀 같은 느낌이었어요 패턴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서 생각외로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던 그런 원피스이고요 안에 안감은 다 들어가 있고 제키 기준으로 기장은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었어요 이런 트위드는 사실 단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짧지 않은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요거 원피스로 착용을 하실 때요 브이넥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너 꼭잘 받쳐서 입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트위드가 되게 단정한 느낌을 주는데 완전히 단정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컬러 때문에 살짝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데 또 여성스러움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괜찮은 원피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으나 사실 원단이 조금 무겁고 조금 도톰한 편이어서 열심히 지금 딱 4월까지 입지 않으면 또못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금액대가 그입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는데 사실 정사이즈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금액은 99,000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원피스는 바로 짠 또다시 블랙 컬러의 원피스인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이유는 즉슨 요것도 팔을 올렸을 때 전반적으로 다 딸려 올라가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브이넥도 깊게 파져있고 앞에 셔링도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원피스는 허리라인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끈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잡으면 잡을수록 가슴쪽에도 볼륨이 생기겠죠 근데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오히려 이 패턴이 좀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허리라인이 한번 끊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우리 왜 옛날에 가오리 니트 입으면 이렇게 했을 때다 딸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들면 다 딸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 핏이 되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원단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 원피스처럼 살짝 무광 느낌에 먼지가 붙으면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원단이에요. 근데 또 그만큼 많이 찰랑거리고 되게 얇은 소재라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지만 이 겨드랑이 부분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전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XS 착용했고요. 금액은 지금 현재 29,000원으로 세일하고 있는데 전 불편한 옷은 잘안 입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 바지를 소개 안 해드렸어요. 짠! 마지막 아이템은 이렇게 핀턱슬랙스인데요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자체제작으로 만들만큼 핀턱슬랙스가 진짜 유행이고 또 와이드한 게 굉장히 유행인데 자라에서도 이런 핀턱슬랙스 하나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찾다가 발견하게 된 아이입니다 자라의 슬랙스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던 슬랙스와는 다르게 발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항아리 스타일이었어요 허리가 잘록해 보이고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려면 허리를 한번 끊어줄 수 있는 벨트를 완전 추천드릴게요 저는 제가 작년에 구입했던 마시모드 띠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정장틱해서 다른 캐주얼 느낌의 상해랑은 잘안 어울릴 것 같아요. 원단 컬러가 살짝 차콜 느낌에 체크가 연하게 들어가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체크 느낌이 잘안 나요. 가까이서 봐야지 아 이게 체크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발목 쪽에도 이렇게 특이하게 한번더 주름을 잡아서 박은질을 해놨는데 저는 기장이 살짝 긴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접어서 입었어요. 사실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팬츠예요. 저는 XS 구입했고 금액은 59,000원인데 사실 원단이 살짝 도톰해서 지금 입기에는 더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사뒀다가 가을에나? 겨울에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단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탄탄한 느낌이기 때문에 핏을 잘 잡아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없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자라에서 구입했던 아이템들 중에서 또 괜찮은 거, 또안 괜찮은 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